로그는 네. 네. 지수랑 연관이 될수있어연장선아 네네. 그래서 로그는 네. 만약에 a가 a 제곱이 있대요. 근데 이게 네. n이래요. 네. 네. 그러면 은 얘를 로그가 궁금한 건이 친구거든요. 오, 그러면 네. e는 네. 로그 이렇게 네. 가서 a. 그러니서 n 해서 음, 게 네. 돼요. 음. 그래서 이 친구를 그 네. 지수라 부르고요. 음. a 친구를 밑이라고 부르고요. 네. n 친구를 진수라고 불러요. 어, 어, 선생님. a가 밑이는데 어, 여기선 지수예요 어, 이름이 어, 바뀌었네요. 아, 죄송해요. 얘가 지수예요 아, 네. 얘는 여기 는 음, a는, 어, a는 이름이 뭐예요? a는 이름이요. 얘도 밑밑인 아, 아, 그냥 작게 네네 아, 아, 네.